코파일럿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공짜예요. 바로 AWS 코드 위스퍼러입니다. 에디터에 확장 기능을 설치하고 코드를 작성하면 회색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때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제프레인 계열의 에디터에서 확장 기능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파이썬, 자바를 비롯한 인기 있는 언어를 지원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확장 기능 중에 AWS 툴킷을 설치합니다. 자 사이드바에 AWS를 선택하고 코드 위스퍼러에서 스타트를 클릭해요. 유저 퍼스널 이메일을 선택한 후에 코드를 복사하고 복사된 코드를 입력한 후에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시 에디터로 돌아오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런 시큐리티 스캔을 클릭하면 보안 취약점도 검색해 줍니다.